과거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의 상징으로 넓은 도로를 자랑하고 있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에 내가 느낀 광화문광장은 그저 커다란 도로만이 아닌 양옆에 아름드리 은행나무가 자리하여 운치를 더한 낭만의 거리였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는 은행나무 잎을 밟으며 사색에 잠기면 저절로 콧노래가 흥얼거렸다. 조선시대 육조거리였고 일제강점기 독립운동, 해방 후 민주화운동의 중심에 서있던 광화문대로가 광장으로 거듭난 것은 2009년이었다. 광화문광장에 이순신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이 일렬로 세워지면서 어느 순간 마음의 광장이 사라진 느낌을 받았다. 광화문광장은 광장이라는 말이 어울리지 않게 좁아졌다. 주변은 자동차 도로라 광장으로 진입하는 사람들의 보행을 위협했다. 한여름 폭우가 쏟아지면 광장은 물에 잠기곤 했다. 인위적으로 조성된 불편했던 광화문광장은 2016년 촛불혁명의 중심에 서면서 그 위상이 바뀌었다. 정치적 이슈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광화문광장으로 모였다. 청와대와 가까운 이곳에서 제2, 제3의 촛불혁명을 꿈꾸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말이면 광화문광장은 을의 집회장소가 되었다. 시민의 휴식 공간을 빼앗아 갔다. 그런데 광화문광장에 또다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울시는 2021년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감도를 발표하며 광화문광장의 재구조화 계획을 밝혔다. 서울시의 취지는 보행자 중심의 광화문광장을 만들고 여기에 GTX-A 노선 광화문 복합 역사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진보 보수 진영의 찬반 의견이 격돌하고 있다. 복자는 광화문 대첩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한다. 전 세계적으로 오래되고 역사적인 건물은 함부로 손을 대지 않는다. 유럽이나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 유서 깊은 건물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것을 보면 그 존재 이유를 알 수가 있다. 몇년전 일본에 갔을 때의 일이다. 일본인들도 오래된 건물이나 유서 깊은 장소를 새롭게 바꾸지 않는다. 다소 불편하고 좁아도 있는 그대로 사용하며 의미를 곱씹어 보는 편이다. 내가 가고 싶었던 아카사카 인근의 100년 된 카페도 처음 가게를 시작했을 때그 모습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는데 한 지인이 말했다. 한국이라면 어림없는 일입니다. 벌써 객축하고 인테리어를 새로 했을 겁니다. 아니면 아예 사라지고 새 건물이 들어섰을 겁니다. 우리는 전통을 중시하는 일본인들 덕분에 진한 커피를 마시며 요즘 유행하는 작고 소소한 행복인 소확행을 느꼈다. 원래 있던 그대로 보존하는 일은 쉽지 않다. 2009년 광화문대로가 광장으로 바뀌고 이순신 장군 동상과 세종대왕 동상들이 세워졌을 때 시민들의 반응은 설왕설레였다 분명 시민들에게 의견을 묻는 과정을 거쳤다고 하는데 과연 제대로 물었는지 의문이다. 역사적으로 광화문대로는 상징성이 크다. 광화문대로는 경복궁으로 향하는 대로였다. 조선을 거쳐 광화문대로가 사라지기 전인 2009년까지 민초들의 한과 눈물, 웃음과 환희, 이데올로기로 인한 분단의 아픔, 민주화의 뜨거운 열기와 2002년 월드컵 때의 환호가 광화문대로와 함께했다. 광화문대로는 그 자체로 서울 시민의 역사였다. 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 사람은 그 땅을 짚고 일어나라. 인지이 도자 인지이 기야 보조국사 진율의 말이다 서울시민의 한과 눈물이 있었던 그곳 광화문광장의 참된 주인은 서울시민이다 문화서울도 좋고 미래지향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더 이상 서울시민의 추억까지 없애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옛날에 광화문광장이 그리운 게 나만 그런 것은 아닐 것이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다가오는 통일한국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보다 신중히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검토해 주었으면 한다.